뭐냐면 나라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뭔가 뭔가 여러 가지 버추의 세상에 여러 가지의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잘 모르겠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라 눈코입이 눈코입이 지금 고장났어요! 진짜 나라가 컨텐츠를 별로 생각 안하고 맨날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데 오늘은 컨텐츠가 있잖아요. 트라이 트라이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소리는 트라이트라이 트라이. 트위터를 저희 공식 계정의 트위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지금 트라이트라이 트라이 한다고 네 여기 나오네요 지금 제 앞에 있는데 이 회사들과 나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연락과 접점과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냥 디스 이즈 피디님사천 1350원 무려 없을 줄 알았는데 있었대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어떤 그 빠듯한 형편으로 음료 두개를 하사하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트라이 트라이 해볼 거고요. 앞에 지금 종이컵도 되게 여러 개 갖다 놨어요. 왜냐면 나라만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방송은 뭐다? 재미! 큐 한번! 큐! 일단 매도 먼저 맞으라고 했다고 소리는... 몇.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할게요 오늘 이거부터. 네 오늘 바빠요 바빠. 그래도 피드님이 그 뭐랄까 스트리머보고 차원에서 어? 스트리머가 실문티를 같이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좋아요. <웃음> 잠깐만요. 저 이거 이제 따서 진짜 먹을 거예요. 잠시만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소리 소리 소리 마이크. 들으셨나요?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어 이거 되게 아 이거 되게 그, 그 치과 냄새 <웃음> 소리는 약간 <웃음> 치과 냄새 나는데요? 뭔지 모르겠.. 아, 아로마틱한 냄새고요 일단 근데 색깔이 색깔이 굉장히 어 한강물 같아요 한강물 느낌 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나라 그래도 이 예, 음식에 대한 그런 역치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잘풀를안 한다는 뜻이죠. 고! 추라이추라이 추라이. 지난주 돈을 주셨던 우리 추라이추라이 추라이. 계시죠? 오늘 안 오셨으면 정말 미워요. 미워할 거야. 음 자, 먹겠습니다! 와! 정말.. <웃음> 미리 토하고 와! <웃음> 모르겠어요. 냄새들이 얼별내데먹어보겠습니다 <딱> <웃음> 나라 안 보이는데 표정 안 좋아 보여요? 띵고 진짜 먹을게요. 소리 들리게 이 고통을 함께. 괜찮은데? 음? 괜찮은 <웃음> 아니 이거 맛이 원래 원래 되게 안 좋은 맛이었던 것 같은데 나라가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이거 이거 맛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괜찮아요! 트라이 하세요! 트라이 하세요! 트라이! 트라이 하세요! 냄새가 약간 그 너무 베어그레스 느낌이긴 한데 이거 잠깐만 이거 다른 분께도 우리 여성님께서 어? 채팅창에 바로 리얼 홍의를 쳐주실 거예요 일단 나라는 100점 만점에 한 80점? 합비로 사먹을 의향 있습니다. 일단, 어떠신가요 여장님? 약간 괴식 유튜버, 약간 괴식 스트리머 같은 느낌? 공개님, 공개님이 일이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라이브에 잘못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못 드려서 너무나 아쉽네요. 뭐하고 있는지 참, 제가 그립진 않은지, 야속한 사람, 땡인 어쨌든, 네. <웃음> 어, 나라 뒤에 있는 의자 안을수 있냐고요? 여기 아닌가? 앉는가? 뭐, 거철 반년이면 이 정도는, 아니, 괜찮은 느낌인데. 치열스. 아, 다들 뽑고 있는 것 같아. 나라 그렇게 불쌍하지 않은데. 나라가 <웃음> 지금 눈, 코, 입을 내려놓으면서 약간 다 그냥 내려놨어요, 오늘은. 이, 그러면 이거 약간, 약간 나라가 궁금해서 안 보이시겠지만, 깡깡깡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스위즈 섞어볼게요. 이거 두개게 섞어서 먹어볼게요. 이거 섞어서 먹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어 이거 이렇게 된거 오늘. 약간 각을 맛이나요. 이거 섞어 근데 이게 되게 두 개가 맛이 되게 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맛이 비슷해요 이게. 야 아,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 음료와 함께하는 교양 있는 방송 예.